자, 우리 자켓, 자 하는 어, 거있잖아 자켓. 자켓. 자켓. 그래. 우리가 자켓이, 거 하는 거, 이잖아요그이리가다같 이거 하하 이거 하가지고하 하는 거, 도실수하면은안걸리는 거, 이거 하는 거, 거 그, 하는 음. 거, 이거 하는 하 이거 하는 거, 하 이거 하이하이 하는 거, 는 이거 하는 거, 이하이이 되게 어 그렇죠. 그런 리스크가 있는 솔직히 저희가 성공 확률이 거의 60대40아니었아니 그러니까. 우리 연습하면서 어, 솔직히 네. 진짜 뭐 이렇게 시원하게 끝내본 적이 한번도 없어 사실 사실 그전 연습을 했잖아 한세번 하면 두번 정도는 실패하고 한번 맞고 약간 이런 <웃음> 그니까 네. 자켓이 성공하면 은 레이저가 실패하고 그렇죠. 레이저가 성공하면 자켓 아니 모니터를 봤는데 나 레이저 배송받고 있던데 형님 몇번 잡혀갔어? 지금 네번 정도 잡혀갔어 저상한을대나도 지금. <웃음> 그만큼 그래밍 부디에 굉장히 뭔가 많은 걸 시도를 네. 했고 도전을 했고 네, 연습도 열심히 했고 네, 진짜 좀 많이 좀 애썼지 네, 네, 네. 진짜 엄청 긴장도 많이 하고 또, 또 이런 네. 퍼포먼스가 라이브였잖아요 맞아, 그래서 라이브. 사실 네. 더 긴장 쉽지 않듯이 음, 어려웠던 그런 퍼포먼스가 아니었나 가가 언니가 가 언니가 뮤지컬 하신 거 보면서 맞아 아, 진짜 너무 좋더라 진짜 나는 영화 현장면 같았어 저는 원래 가가 그리고 토니 그 G&N 영상을 너무 많이 봤어요 음. 근데 이제 그거를 그 솔로로 이렇게 불러주실 때저 음. 진짜 약간 울 뻔했으니까 그러니까 어느 정도 뭐 무게별이 의미 있는 무대들도 많았었고 오늘 또 뭐, 우리 마디 연출이 되게 좋았잖아. 이제 연출이 되게 아니, 다행해가지고. 이제 걱정했던 거는 음. 이제 못 받았다고 이제 사실 우리는 뭐.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정말 영광이었어요. 이런 생각이 있는데 이제 팬분들이 오히려 우리가 그러고 있을까 봐 그렇지, 그렇지. 걱정하실까 봐더 걱정했던 거. 아, 우리 콘서트가 매이에 아, 아니, 그런 게아니 우리 콘서트 음. 하러 왔는데 잠깐 들는 거 아니었어. 그랬서 <웃음> 응. 아니, 뭐한 달이면 잠깐. 어, 아니었어. 아니었어. 아니었어. 그런 걸 지금 너무 애썼다고 <웃음> <웃음> 네, 제가 잠깐 들리려고 옷을 한천번 갈아입었다가 벗었다가 <웃음> 아, 했다. 그래 잠깐 들리려고 어. 옷 지작하지 않았나? 갔다 아, <웃음> 아, 들려고 옷 제작하고. 아니었어. 우리 좀 놀러시고 갔다가 네, 잠깐 들었는데 루이정은 네, 오스블러어요 오스 잠깐 들르라고 그러니까. 오늘 아 주고 막추선막 막 세번 하고 저는 심지어 저도 거 안무도 알고 있었는데 아. 아니 에 진영 뭐할 거예요? 개인적으로. <웃음> 이렇 뭐, 안... 개인적으로 못 하는데. 진영 솔로 프랙티스 뭐 비디오 어. 한번 찍자. 아, 이게 무슨 노리야. 아니 아니, 진짜? 아니, 진짜 아니 아니 아 아니, 아니. 진짜? 아아다고 아니, 나. 와, 아니, 아니, 아니 나아 아, 나참 아주 올린다. 아니 아니. 그, 대, 진짜 아니, 아니 그 우리 데뷔 날짜 근처로 해서 올린다고. 아니 아 아, 저 이런 거 하는 거야. 그니까나아아다 와. 짜고 맙다 아니 아 아니 형이 한다 그러면 우리도 그래서 이거 해 주지. 아니 아니. 감 어, 아니야. 너희들이 어떤 말을 해도 올라가지 않을 거니까 걱정하지 마. 진영이 벡스티즈 <웃음> 얘기를 많이 했어. 되게 우리한테 너무 미안하고 고맙다고. 그치, 그건 맞지. 그건 안돼. 어, 어, 나중에 나중에 보여준다고 더 어, 많이, 아, 많이. 아니야, 아니야. 그렇게 남는 건 전에 또 얼마든지 얘기했다. 를 나도 같이 자고 싶었다아 맞아, 그건 맞지. 나도 같이 하고. 싶었다 너네 복권 당첨되고 싶다고 당첨이 되니? 아니야. 하고 싶다고 잘수 있는 게아니야할수 없어. 아니 아니 말 아니 말 아니 아 영상으로라도 형 우리가 이어드릴게요. 아니야 걱정하지 마. 형 답이 없어. 아, 다 이래서 충주래도막나일이 춤추고 춤추고 어. 아, 아, 전에. 이제 어. 네,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어. 이거, 이거, 이거, 이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는형 형의 손이나이 과정을 보고 이거, 어, 의 그래. 아, 아니 이거, 사실 이거, 하고 있어서 나도 찍어 나, 누 그래 <웃음> 나 처음 들어봐 아니, 이게 쓴다 형님 들어와서세요아 오케이 그냥. 야, 그냥, 그냥, 그냥. 아니, 손 빨리 축하. 어, 우리 일곱 회이에서 무대에 올라가서 그 축하하자 어? 우리 지금 한동안 떨어졌다가 아, 아, 아 자, 다다 진짜 봐좋다 얼굴 봐서 유든지 음료수든지 건배 네, 샴페인이지샴페 아, 맛있다 마실, 아, 가, 지금, 지금 마실 거 가져올 시간 좀 드릴게요 야 이거 한 번에 먹네 아다다거같데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웃음> 아니야 어아 <근데>, 수다 뭐하는거아 <웃음> 무대 너무 멋있더라 아, 아, 아, 무대들이 우리, 너무... 우리 무대 아국에그 아, 아, 좋았다 야 근데 와이어도 진짜 그 하루 했나요? 연습? 아 와이어도 아, 어제, 어제 했잖아 와이어 이, 이 얘기를 해주고 싶었어 우리 무대 하기 전에 사실 각자가 떨어뜨려져 있어가지고 더 긴장된 상황이었던 말이에요 근데 마이크가 파. 펴져 있어서 아 맞아, 맞아. 그렇게, 그렇게 우리가 인이어를 <웃음> 차고 있으니까 우리만의 세상에 와 있는 것같은요 맞아 근데 이번에 함성도 안 타고 그러거든 그래. 그래. 어 그니까요 러 어, 이번에 안 그래서 타고 그래서 되게 좀 뭔가 뭔가 안심이 되는 거 기분이 어떤 거예요? 두리세요, 두세요들으세요 중국 어 어때? 정, 괜찮아? 아 채우이 칸절 나지간... 좋았다. 칸절 칸절 카드 카드 진짜 잘됐 타이밍 되 좋았지. <웃음> 이거 연습이 아니라 체험받 직접 받은 거긴 해요, 진짜. 연습 많이 어요 네, 아뭐포로걸때 너무 걱정 몰라도 카드 뭐 제대로 아니 문틈 사이로 해가지고 고 이러더만. 그러 이게 이밍이 우리가 계속 안 맞았. 때 호텔 문틈 아아니 그게 아니고 진짜. 그을음에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진짜 음에다그다음그다그이그는 뭘 해도 약간 해도 다잘 봐. 너가 잘한 것 같아. 아 호비, 아 호비 멋있었다, 호비. 호비야? 아 호비다, 호비다, 호비. 호비 계란로 나랑 멋있게 한일 있잖아. 야 오늘, 잘, 야 내가 진짜로. 사실 지금 오늘 오늘 우리가 너무 아쉽다저가 아쉬워하는 순간이에요. 아 멋있었어. 와그 이후 다리가 후들거리고 들거리더라고 나는 긴장돼가지고. 시작 전에 긴장했었는데 호비 넘어지는 거 보자마자 바로 긴장풀렸잖아 솔직히 말하면 저희가 리허설 때를 더 잘하긴 했어요. 거기에 턱이 있을 줄이야. 리허설 때는 다들. 그냥 그냥 면세. 어, 근데, 근데, 얼굴 표현도 근데, 근데 카메라 카메라 본문에서도 좋. 근데, 근데 진짜 아, 웃긴게 그 리허설 때설때 나는 살짝 아쉬데 음. 아, 뭐라고. 아, 근데, 근데 그, 아, 세상 불공평 사실 이렇게 하고 뭐 아시다 고 하면. 사실 뭐 그러니까 호박, 아, 그럼 하. 나는 나는 뭐 <웃음> 어떡하냐? 인생이 인생이 그렇게 잘잘안 그렇게 해놓고 사실 아쉽다 아, 하면 아니, 그냥 그냥 춤 자체가 너무 아쉽네요. 아니 아, 근데 아, 제가 제가 진짜 처음으로 이렇게 바로 앞에서 멤버들이 이렇게 춤을 추는 거 봤거든요. 저도 원래 거기 껴있잖아요. 근데 그춤 멤버들이 이제 댄스브레이크를 하는 이렇게 무대 하는 거 보는데 왜 사람들이 b t s 를 좋아하는지 알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얘기해서 해놓고 어떻게 또 얘기했냐면, 야 정우아. 춤안 추니까 탈하 아니 편한 평 편하고 니들이 뭐신거멋있 거. 뭐 거, <웃음> 아니 거 아니 뭐 <웃음> 진짜 실제로 그 <웃음> 진짜 아, 영상에아그래리고 진이 오늘 또 특별 제작해가지 손에 뭐 아, 아, 아, 아, 이거 한 다섯 번 만들었어요 진짜 안한 다섯 번 만들었어요 뭐 잘했다, 진짜 아, 진짜. 제가 고한건 아니긴 한데 형 형도 알 되게 이 라고 는 형이 이렇게 아픈데도 형이 굳이 올라가겠다고 형이 그렇게 해서 올라온거잖 저 <싶어서> 안안안 만... 아니, 저, 맞죠 아니, 안 완전 이입좀거리지 말고 만고하이 형이 웃잖아 아니 그..그랬잖아요 아니 이 형이 웃었어 그 아비 아니, 그, <웃음> 말을 너무 좋게 게... 해줘서 뭐 기분이 너무 좋아 그이가인상주을딱쓰다는 하고 싶은 말있으면요 네, 알지, 알지. 이거 그 약간 사, 아, 근데 약간 대화서 아래로. 근데 근데 니네 진짜 멋있었는데 그, 가만히 앉아서 노래만 부르니까 편하긴 하더라. 당지 아, 근데 네. 아, 그래도 순잖아난 형이 되게 난 죽어도 올라갈 거야라는 모습에 되게 멋있어. 아, 올라가야지. 어, 댓글이 보면 좋을 텐데 이게. 그러니까. 댓글 볼 타이밍. 영상 아, 아, 찍고 있는 거라서. 네. 어. 그래도 뭐, 영상 올바르게 올라가는. 기 이거는 살아 있는 아, 거지. 아, 그러니까 아, 아, 이게, 아, 이게, 이게 네. 이후에 계속 올라가는 그, 거고. 이거 그 아직 그안 올렸지만 아직 그 온라인 상으로 남아 있으니까. 어? 음. 음. 음. 댓글 한번 읽어볼까요? 좋죠. 아, 그거 괜찮은데 이거 꺼지면은. 이거 꺼질 거 아니야? 왜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이게 네개걸려서안 꺼지나 봐요 이 아, 이거 터치가 안 되는데. 이거 눌러봐 뭐? 펜으로 보이지. X 눌러볼까? X 스 눌러면 꺼지. 엑스 눌러면 꺼지. 댓글은 지금 올라가거든요. 슬퍼하고 있을 것 같아. 슈가 메리미 있네. 보이지도 않고. 평 평. 아 기다리고 있어요아 아, 지금 올려줄까봐. 근데 내가 어. 생각해봤는데 <웃음> 네. 매 VF 팔 때마다 슈나 형 결혼. 맞아요. a r 가 e r y very, very, very, v e 이 y v e 있 y very, v e r 게 very, very, very, 이 e r y very, very, very, very, very, very, very, v e r 라 very, very, very, v e 에 y very, very, v 결혼할 수있 r y very, very, very, 그 e r y 그러 이게 한 사람일 수도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아 결혼, 결혼 결혼 그런 것일 수도 있는 결혼 정말 여기 어, 여기는 어, 남녀노는 상관없이 드라이버 스루로 결혼할 수 있어요 그리고 다음 날 내가 결혼을 친하게 쓰면 그럼 친절할 수 있어요 대박이다. 이틀인가 이후에 드라이브 스로는아 어, 어, 생각해보니까 제가 아닌 것 같아요 아 진짜. <웃음> 아 진짜 진짜 그래. 아 생각해봤는데 아, 아, 제가 아, 수술 많이 마셔가지고 아 진짜 그런 사람 많아 그렇겠지. 어, 드라이도 있겠는 어, 진짜 있겠는데? 의식이 되고 다던데드라이 그럼 봤다가 다시 뒤로 <필요한> 간 거잖아. 이건 <웃음> 진짜 갑자기 윤기 메리윽 진짜 해가지고. 아니 그러니까 저는 TMI가 생각났어. 아스베가스. 아스베가스는 그런 도시야. DT가 아, 가능하다 결혼. 어, 자 우리 아직 이게 끝이 아니잖아요. 아 <웃음> 벌써? 아 벌써 아, 는 아니야? 아 그럼 좀더 해. 아니 아니아니 오늘 오늘 진짜 무대 하고 나서 계속 좀 많이 해가지고. 힘들어. 저는 머리통이 바로 했는데. 그래도 해 주셔가지고 네. 네. 아 그거에다가 포인트를 주자 고 어. 일단은 성공을 했어요. 네. 스 하고 싶었던 거 어쨌든 했고, 물론 좀 완성도가 어. 어. 아데이큰 욕심이고 동들생각한 번에 뭐 사전 6씩게아니라서 네. 네. 네. 네. 충분히 네. 만족하고 네. 충분히 네. 잘했습니다. 네. 굉장 네. 네. 재밌긴 네. 해요, 진짜로. 국민인지 네. 네. 음, 네. 아니 네. 간만에 네. 되게 쫄깃한 무대였어요. 그냥 우리가 우리가 항상 그 뭐냐 그 패네믹 동안 다 사먹다 었어요 그렇지. 정저 좋은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간만에. 네, 간만에 생방에그쪽깃한뭐 에이웨이도 뭐 생방이긴 지만 이번. 아니야 이웨 뭐. 이번 건좀 그래. 뭔가 좀 참가가 된 생... 뉴퍼포먼스다 보니까. 네. 그래. 아나 오늘 한끼한 한 끼도 못 먹었어. 지금 뭐 컨디션 너무 너무 바빠 바빠 바빠. 벤츠 준비하고 있었거든요. 안 물어보더라고. 그래서, 그러니까 아닌가? 아, 약이 제일 좋다 기다리겠어. 언제 처풀 왔지? 나난그 코비드 사람들은 들 아, 니까 전화로도 아, 뭐, 까먹었어 어, 그리고 아. 어, 솔직히 마지막에 뭐라고 하지 못하고 아, 근튼 오늘 너무 재밌는 그런 사원들이 너무 왔어요. 아, 아 근데 이제 긴장이 좀 풀리긴 했나봐 아, 그 9회 7명에서 이렇게 얘기한게 아. 준비하는 동안 잘 없었던 것 같아요 아, 아, 예민해, 아, 예민해가지고 아, 다 나이 솔직하게 얘기하는 거지만 무대 올라가기 직전까지 나 화장실 파이팅을 못했어 아, 화장실, 화장실 파이팅을 못 파이팅. 아, 아. 진짜, 진짜 DMI 야저 자녀에서 검연 그아왜그러세 아니 그가 우리 할머 있을 얘기하다가자 그런거 네 문짐 알려주면 안돼 아니 화장실 못다 갔다 얘기잖아요 남측에 나중에죠 아무튼 지건비속말로 왔는데 아, 맞네. 아 아니, 음, 화장실 못 갔다 왔다 화장실 못왔다아 아, 오케이 저 아, 아안 아, 아, 아, 아, 나 진짜 궁금해 아, 아, 아. 비록 상은못 받았지만 아니 사실, 아니, 사실 근데 얘기하자면 저는 아쉽그 작년에 그 이어폰을 딱 빼서 아그 화면 아, 아, 거, 아니, 거, 아니, 아, 아, 나 이게 딱이 음. 순간이 아주독 귀에 면도가 Rain on me by Lady Gaga 그렇게 딱 하고 그 뒤에의 예, 그분위기없어요아 스태프분들 몇몇 몇 오시고. 그 비디오가 남아있잖아. 아. 네. 네, 네. 네. 왜냐면 어? 우리 한숨 쉬고. 아니 우리진 시차 달랐잖아. 새벽부터 <웃음> 준비해가지고 가서 네, 그장인가 그래, 그래, 그래, 갔는데. 그래. 그래. 아 케이크가 두개 준비돼 있어. 케이크가 이제 탈락용과? 제 밑에 갑자기 빵입니다. 맞빵 케이크 불었었지. 아니 진짜 못 받고 그 케이크를 본 적이 없어요. 아니 그 케이크 하나였어요. 아이 뭐 해외 아티스트들, 스 보면 아, 이런 장면 정도 되게 많고 그렇지. 진짜 이게 기을 던지는 시분들도 있어. 맞아 이게 그렇게 무슨 막 저희만 기다는 건가? 저희 는게안전 굉장히 어려운 시간. 되게 어렵고 히 아무것도 아무도 모르는 수상식이다. 그리고 조금 또 기대를 했던 게 갑자기 탑 기호가 본식. 맞아, 네, 올라가서, 네, 올라가서. 아, 되게. 아, 뭔가... 원래 사실 왔다 갔다 했는데, 탑티오가 아, 네, 네. 이제 2019년에는 본상에 있었고, 어. 20년이랑 21년에는 없었지. 빠졌었어요. 아, 그래요? 네. 이제 아. 이번에 본상에서 빠지고, 이제 좀 뒤쪽으로 가고 우리가 무대를 앞쪽에 서으니까 그다음 에 중간에 MC와의 간단한 재미있는 토크가 있어요. 그걸 그러니까. 그잘안하요 아, 어, 너무 각이 어. 나오는 거 아니야? <웃음> <웃음> <그랬어요. 그냥. 웃음> 아, 아니, 강 PD님은 왜, 아, 아, 왜 왔지? 아, 거기에. 스쿠터는왜 왔지? 가이막 굉장히 그. 좁혀지고 있었어, 되게. 네. 민석사람들도 네. 많이 희석... 오고 이래가지고. 아니, 그리고 사실은 저희가 이제. 뭔가 멘트를생각을 해야 되니까이제 어, 네. 미스터 병을 준비했었거든요아 미스터 s 야 보고 있나! o u 미스터 뱅으로 카메라가 c 돌아갈 줄 알고 t t a c k drag, d r a 했었죠 a g drag, d r a 거. 근데 거 g d r a 모든 사람들이 다 그거 하고 있지 않았 a g drag, drag, drag, drag, drag, drag, drag, drag, drag, drag, d r 근데 언니. 나는 무대에서 뇌가 멈추던 g 아 그게 아, 더 좋을 수도 있었잖아그 아니 a n 간 f o c 스 s 나온 거잖아. t I d 그 n t know. I don't know. I d o n 이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 n 나 w I don't know. I 아닌데 아니 고아 뭐, 뭐, 아, 사실 제가 핵쌍거모어 맨날 듣는 거래요 전달이 없죠 한마리 듣고 나도 매일 듣는데 저스틴 비버 피치스로 틀면은 그 다음에 키스미모어가 나오고 그 다음에 조합리파레벨트이팅이나 한국에서도 엄청 많이 나왔죠 수제기 카키스 들으면 이렇게 나왔어요 근데 너첫 번째 곡이 일단 키스모어 그러다가 열 번째가면 이제 다이너마이트 나오더라고요 나 요즘 유튜브 뮤직으로 갈아타는데 버터은안 나오더라고요 버터는 저 가끔 들었는데 알고리즘 잘 타야 돼요 예다이너마이트 나오는데 그러니까 결론은 키스미모어가 받을만 했다 오늘 가서 열심히 하자 해야 아 앉아, 앉아, 앉아, 앉아, 앉아, 앉아, 앉아, 앉 고작 1 0년차아요 지금 아, 고작 고작 아, 네. 한 앉아, 앉아, 앉아, 앉아, 아 앉아, 앉아, 앉아, 앉아, 아 지금 아 진니지금 <목소리가> 눈치 제는데야 아니, 야진 지금은 지금은 지금은 지금은 지금은 지금은 지금은 지금은 지금은 지아 지금은 지금은 지금은 지금은 지금은 지금은 지금은 지금은 지금은 이야 지금은 지금은 지금은 지금은 지금은 지아 지금은 지금은 지금은 지금은 지금은 지금 지금은 지은지 지금은 지금은 지금은 어메리카면 나는 다 아니 성아 괜찮잖아. 나는 원래 밖에서 서로 우리는 그 프랜드가 아니야. 미국에서는 프드가만이야 하도래. 나 오해했네. 저 아까 키스 받시 옆에 계시는데 아마 신이 넘었을 때 그냥 티스 그냥 하도래 그뭐 예를 들면 한국말로 뭐. 우리 나다. 우리 라해 우리 나. 아잘가 하지 나. 그치? 야 하고 싶 그래. 우리 너 말도 고 싶대 자리도 리고거 아니, 아니, 아니 말. 말. 우리 야, 정도로 미개질수가 없는 팀도 없다니까 지 아무튼 그어 제가, 제가 아니, 하고 싶었던 말은 그냥 Kiss me, Mo가 난 기억이 너무 나올 거네 Kiss me, m o 저렇게 하는 이제 너 기억에 남는 그그그 비가 나올 줄 아니 브라이고이투 Kiss me, m o 저렇게 하는 술자로 다 이식이긴 한데 아니 그그그 바로 나올 아 나도 그크바으면서 이미 그 레이 넘미가 생각이 딱 나면서 이제 쉽지 않았어. 우리 하이파이트 헨트한 수고했다고. 아니 네. you know, no, no. no. sí. 또 우리 그, no. no. 다 상이 아마 뭐였지? 뭐 엔더스 받은 거. 엠버 엠버. 그 다음에. 엠버 받았어. 아니 엔더스 딱 받으니까 또 친하다가 나를. 그러니까 약간 약간 좀. 몽골을 하더라고. 어, 뭔가 이거 좀 마음이 좀 아는 좀. 와, 이렇게 하고 어떻게 셀러티 하는데, 하고 하고 하는데, 속상했죠? 네. 그래, 저, 저, 안 속상할 저. 수가 없지. 그거 그, 그 정도로 저희가 진심이었다. 진짜 진심이었어. 생각 그러니까, 아, 와 진짜 진심이었어. 아, 솔직히 아쉽지 않았다면 응. 저희가 진짜 그만큼 열심히 했기 때문에 아쉬운 거기 때문에 또 너무 슬퍼하진는 않아. 다음에 않았어. 이런 보고서 응. 할수있을까 근데 그 우리가, 우리가 그래미에서 처음으로 개인 퍼포머스를 오픈에 다이라마잇을 오픈 아, 했었는데 그냥, 우리가 그냥 이제 시험을 하고 안 뜨면, 비대면 맞아, 응. 처음으로 성지했어아 처음으로 하죠. 이제 실제로 가서 선지 우리끼리에 선거는데 저는 거기에 되게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아, 맞아, 아 맞아, 진짜 맞아. 아, 이거 전체적으 의미가 있네 그리고 되게 그래미에서도 신경을 되게 많이 써거시요 아니, 근데 이거는 진짜 아셔야 되는 게 우리가 이렇게 퍼포먼스를 준비하면서 진짜 그래미에 있는 그연출 하시는 관계자분들이 진짜 신경 많이 쓰죠 아, 맞아, 오, 맞아, 진짜. 잠깐 시작해서 끝 때까지, 네. 진짜 우리 사실은 원래 어디연습 어� 하고 끝내야 되는데 정국이 리프트 하는데 우리 한 번만. 첫시까지 빼가지고 다 같이 spectacle. 한 번만 연사하게 달라고. 저희가 했어요어세요 어제? 어제 해하 해달라고. 오늘 시간에 저희 한 번만 사 맞출 수게 해달라고. 안틀어져 있는데 우리 막 블루투스 스피커가 가지고 면 틀고 가서 그거 당연히 내가 산거야 근데 그거를 다다 다 이렇게 협조를 해주셨어 결과적으 어제 했으니까 오늘 아, 실수 안했거든요 굉장히 피디딘들이랑 다 타이밍이 맞게 어제 실수 한번이가두 번인가 있었잖아 요아 음. 진짜 막 여러가지가 스쳐갑니다 일단은 스태프들도 막 이게 나중에 영상공개도면 알겠지만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안무 짜주신 분은 또 저희 안무 팀나그래 되게 놀라운게아 진짜 더열가웠습니다 호병이랑 아, 정국이는 딱 하루만 연습하고 무대를 했잖아. 아, 같이, 반대로. 혼자, 방에서. 응. 어, 아, 진짜. 아니, 다리 격리하면서 엄청 받더라고. 연습 많이 하고. 아, 근데. 아, 네. 어, 바로 아, 하네. 방에서 아, 얼마나. 아지두 사람. 프로자 입사 알고, 알고 그래. 있지, 알고 있지. 너무 아니까연습안 나. 아그거 맞더라. 그거 맞더라. 아, 그, 요거는 팀장, 아, 아, 연습실에서의 위기질 수가 아, 없어서. 아, 그러니까, 아니 아니 연습실에서는 차야 있으면 그래도. 면야지 연습. 연습하고 싶는 야, 난 자고 싶어. <웃음> 야 그럼 그러니까, 이날 <웃음> 그러니까, 예, 그 일어나질 않아. 아 나는 호비랑 자, 이번 응. 안무 그 나도 연습을 했었지만 호비랑 나는 진짜 한 번도 안 해봤어. 그때 어, 호비 두통이가 있어가지고 어, 안 했었거든. 나 아, 아, 아, 아, 호비랑 한 번도 못 맞혔어요. 아휴. 한 번도 안 했어요. 초대 초대 그렇 않아도 이는게또 네. 지금 라스베가스에서 약간 뭔가 우리 페스티벌 모라나세로도 배되고 있습니다 또 콘서트 기간이고 아마도 여러들이또 아, 아, 아, 즐길 수 있는 그런 네, 게 아, 네, 아, 너무 아. 많거든요 아, 방탄 녀석 자랑스럽고 아니, 지금, 예, 저희가 기죽을 있는 게 아니라 진짜 저희가 신경도 많이 쓰고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그래가지고다 지쳐있어요 아, 지금, 다 지쳐 있어요, 아. 지금. 아. 이제야 꺼내는거지 뭐 아, 뭐, 나난 뭐, 솔직히 속상해 근데 뭐 어떡하라고 진짜. 오늘 속상한 거 알면 아, 되지 아, 아, 먹고 터면 되죠? 근데 난 방법도 있어 나는 진짜 몰랐는데 이게 그딱 부를 때 우리가 아니었을 때 그때 나한테 되게 받, 받고 싶었구나 이거 그때 괜찮아 괜찮아 내가 코야리야 하시고 그래. 기대했어 야야 그래. 별거 아니야 야빠가 한테 찾아나자 맞아 맞아 몰랐어 내가 이렇게 받고 싶어하는지 몰랐어 다 똑같지 가족들 나 지금 가족들이랑 친구들한테 통이 많이 왔는데 통못 보고 있어 요 너무 위로해주고 있어가지고 어, 나 <웃음> 친구들이 괜찮아하는데 어. 그래 <웃음> 원래 괜찮다는 말이 잘안 괜찮아 <웃음> <웃음> 근데 막상 내가 친구들 할말 없으니까 그러니까. 아무튼 아, 아, 뭐 아니 근데 아까 퍼포먼스 끝나고 이렇게 막기립박스해 주시고 다들 일어나서 기립박스쳐 주는 그항성 그, 여기 뚫고 들어오는데. 그게 너무 뭉클하더라고요. 오 오늘, 오늘, 오늘 래 오늘 그래도 잡하지 않겠냐? 어 다들 잠 많이 푼데 진짜 복잡것 같아. 그리 그래도, 그래도 네. 저희 그림은 준비했습니다. 그렇죠. 약간 레이디가는 인사했는데 정말 우리 너무 좋아하고 엄청 좋아하는데, 야너 정말. 너, 진짜, 진짜 인자다나 <웃음> <웃음> <웃음> 혼자 가서 혼자 찍는데 와 혼자 혼자 혼자 혼자 혼자 혼 아 맞아 그 그때가 타이밍이 다 레이디 가가와 뭔가 네. 사진을 난, 찍으려고 나는 갔는데. 나는 너무 팬이라서 사진 한장 찍고 싶은데 모델 팬이 막 용기를 가지기는 또 실려야 네. 아, 원래, 원래 사실 음, 나는 팬. 그 우리 퍼포먼스 내가 원래 레이디 가가 선생님 옆자리 일부러 구운 거거든 내가 그때 인사하고 싶어가지고 가리지 않시어라고아 그래 중이면 중이기 그나저나 중대 중대다고 품이 지 아무튼 뭐 재밌었어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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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소리도> 아, 그러네, 그러네. 아, 아 그러네. 그리고 와, 와. 상당히 더울 겁니다. 한 28도, 29도 될 거니까. 어, 물이 물이 더 파이팅 넘치게 물도 좀 많이. 우리가 더 더울 거야. 어. 자, 그러면 모두 네. 정리하시죠. 밥도 드셨어. 너무 빠가지고.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눈이 풀리고 있어요 지금. 자, 어떻게 뭐 어떻게 될까요? 사랑합니다. 저희 지금까지 방탄소년단 두 세.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진짜 사랑합니다. 라미 여러분도 고생 많았어요. 진짜 잘 봤습니다. 고마워요. 고마해요